안녕하세요. 아니 아니에요. 네, 아니. 오늘은 동영상편집 앱인 비타를 소개를 할 거예요. 먼저 앱을 실행한 후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작업할 영상을 클릭 후 열어줍니다. 작업할 영상의 소리를 무음 처리해 주세요. 하단 작업창에 키 테스트 글자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AI 보이스를 클릭해줍니다. AI 보이스를 넣어서 만들 자막을 넣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듣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개그맨 우세이 감동받았던 문구를 자, 왔어요. 바꾸겠습니다. 그런 다음, 조금 크기에 맞게 좀 줄이고요. 그런 다음, 깔아주고, 그 다음에 글씨는 여기서 핑크에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뜨는 글이 영상은 문세윤이 문구를 여기서 한국어 영어가 있죠. 여기서 한 개씩 오늘은 영상은 문세윤이 문구를 이렇게, A, 이렇게 AI가 오늘은 영상은 개그맨 문세윤이 감동받았던 문구를 찾아보았어요. 찾아 찾아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하면 됩니다. 오늘은 영상은 개그맨 문세윤이 감동받았던 문구를 찾아보았어요. 오늘은 영상은 개그맨 문세윤이 감동받았던 문구를 찾아보았어요. 영어로 쳐야 됩니다. 어떻게 지나면요? 제가 쳐볼게요. Hello, nice meet. meet you. 여기 보시면은 크랄라, 안나, 조이, 매트가 있는데. Hello, nice meet you. 오. Hello, nice meet you. Hello, nice meet you. Hello nice meet you Hello nice meet you Hello nice meet you 빠르게 주세요 또. Hello nice meet you 자 여기서부터 내가 자막을 넣을 거다 하면은 여기서 클릭 후 플레스튼 누른 다음에 자동 자막이 보이죠. 이걸 누르면 은 여기 영상에 관련된 자막을 여기서 편집을 해줍니다. 제가 안 쳐도 되고 음성 인식도 간다고 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잘 보세요. 여기 밑에 자막 올라가서 시고보 말하는 거 그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막이 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만 편집을 눌러서 나는 글씨체를 바꾸고 싶어 또는 여기 자막이 많이 있거든요. 다 공짜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요 선택을 해서 하고 싶다. 이렇게 바꿔서 편집을 할 수가 있답니다. 화이트 같은 건여러분들 알다시피 제목을 설정하는 좋습니다. 비타 어플 자막 편지 넣는 방법 알려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